어,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너무 배고파서먹어사로 가고 있어요 와, 요즘에 한국에서는 먼지가 어, 너무 많아요 보여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나? 노란 가루 너무 심해요 지금 이이제여름이라서 너무 예쁘다 다 초록색 됐어요 재도재 아 여기는 재세면안재 이재, 이 잠깐 재이게요 거기 음. 지금 신, 신 메뉴가 나왔어요. 아, 어디 지 저기 있네. 신 메뉴 이거 사서 한번 먹어볼게요. 선택하세요? 지금 이게신 메뉴. 메뉴의 네, 이게 다들 일단 퀴 결제하기 이런 없을지? 안녕 표정 결제 응. 같이. 아 모르기는 참 발라요 엄청 빨리 만들어줘 5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오분도안 음, 되고 나왔어요. 네, 나갑습나 어. 자, 두개 먹어라. 콜라 두 개. 더 이거 저거 두개 들어가 있고. 19300원 됐어요. 그러면 10, 16달러? 16달러 정도 돼요 이제 집에 가서 빨리 먹어야지 집에 가서. 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드맨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었습니다 한달 정도 쉬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버거킹에서 신메뉴가 나왔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아 그런데 안에 얕지가 얕지가 없어요. 얕지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아 몰랐는데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네. 무슨 라하나 말하긴 잘라서 먹어볼게요. 고맙습니다. 지금 안에 치킨 들어가 있고 어, 소고기 고기가 들어가 있고 어, 맛은 맛있어요. 맛있는데 조금 뻑뻑해요. 색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맛있어요 신기한거 말해줄게요 이거 안에 탕콘잼이 음, 들어가 있어서 음, 달달하고 불맛나고 음, 조금 퍽퍽하고 야채가 없어서 그런데 맛있어요 없으면 안될것 같아요 맛있다! 알함드ulillah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신메뉴 먹기는 음, 고기들이 맛있는거 맛있는데 안에 야채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남는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